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최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을 남들보다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일 25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1000명 이건 꿈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오늘 영상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이 소개될 예정이니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 올라오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튜브 채널에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는 채널의 총 시청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구독자 한명한명 한명 조회수 하나하나가 늘어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뜻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감흥은 없겠죠. 따라서 내 채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현재 구독자가 한 자리 또는 두 자리에 불과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때까지 해야 할일 25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매우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25가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한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힘의 세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널의 힘이란 유튜브가 나의 채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말합니다.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유튜브가 이 채널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채널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구독자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채널의 힘이 강하면 성장의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시작하고 두세 달 만에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달성하는 채널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유튜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유튜브의 고객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이나 개인입니다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광고가 효과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가 증명돼야 지속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라는 입소문이 퍼져야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이걸로 유튜브는 돈을 벌게 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추천 알고리즘을 타야 하는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떤 동영상을 추천하고 싶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채널 신뢰할 수 있는 동영상을 추천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광고의 효과가 높아지고 기존 광고주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신규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튜브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럼 유튜브의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채널의 총 시청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채널의 총 시청 시간은 채널의 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컨텐츠는 생산, 발행, 결과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가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일 25가지입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도 있지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널의 장르나 주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캐릭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정답을 말해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25가지의 일들은 유튜브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독보다는 득이 될 행동들이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는 내 채널과 동영상의 실적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몰라서인지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어플도 있으니 핸드폰에도 깔아 두시고 틈틈이 들어가서 내 채널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신경 쓰고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최신 동영상의 노출 클릭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컨텐츠를 발행한 후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하면 내 영상이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는 없지만 노출 클릭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출 클릭률은 적어도 5% 이상은 나와야 하고 썸네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최신 동영상의 평균 조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시청 지속 시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평균 조회율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시청 유지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청 유지율이 4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처음 채널을 시작했으면 2, 3주 동안은 매일매일 영상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쌓아둔 다음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 업로드 시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도 정해두는 게 좋은데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조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그 시간대에 올리면 되는데 처음 시작한 채널이라서 시간 통계가 부족하다면 우선은 오후 7시 정도에 공개를 하고 채널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제목 태그 설명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건 의외로 중요합니다 제목 설명문 태그에 따라서 검색되거나 관련 동영상이 오를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목 설명문 태그는 아주 세세하고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정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채널은 이 부분을 적당하게 하곤 합니다 또한 제목은 키워드와 SEO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나의 동영상이 상위에 뜨기를 바라며 관련 동영상에도 표시되길 바란다면 제목, 특히 앞부분에 키워드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동영상의 내용에 맞는 제목을 지어야겠지만 제목을 지을 때 키워드와 SEO를 생각하며 첫 부분에 중요한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썸네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쁘고 눈에 띄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카피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도록 카피를 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 동영상의 구성입니다 시청 유지율 40에서 50% 이상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영상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청자가 지루해하지 않게 하려면 개요, 공감, 이익, 구독유도, 결론, 그리고 예고의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인트로를 넣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우트로 영상도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시청 유지율과 관련이 있는데 아웃트로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웃트로 영상이 길면 시청 유지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열 번째 구독해 달라고 요청하기 입니다 처음에는 구독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구독해 달라는 말을 하면 구독자가 증가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으니 영상 중간에 꼭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1 1번째 구독해달라고 말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구독해주세요 말하는 것보다 좋은 정보가 꾸준히 올라오니 구독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처럼 어렴풋하게 이득이 되는 이유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열두번째 자막을 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을 넣으면 시청유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1 3번째 댓글 좋아요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댓글과 좋아요를 답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많으면 그 동영상의 평가가 좋아져서 추천 관련 동영상에 더 많이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댓글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제일 먼저 좋아요 댓글을 내가 먼저 다세요 수치가 0 이면 처음으로 누르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직접 좋아요를 누르세요 또한 영상 속에서 댓글 달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1 4번째긴 동영상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긴 동영상은 이탈률이 높습니다. 동영상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5분 전후가 적당하고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10분 내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 5번째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연히 들어온 시청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첫 5초 안에 주의를 끌거나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깔끔한 외모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6 번째 영상의 뒷배경도 중요합니다 뒤에 비치는 방의 모습을 깔끔하게 꾸민다던가 심플해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크로마 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일 번째 말할 때의 표정입니다 기본은 미소를 띠며 말하는 것이고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 친근감이 더 빠르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1 8 번째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말하면 설득력이 생기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딱히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진 것처럼 말하세요 19번째 대본을 준비하자 입니다 처음에는 토시 하나까지 정해서 대본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대본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전달하고 편집해서 공백을 날려 버리면 됩니다 사실 대본 작성이 가장 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만 이렇게 해두면 편집할 때 자막 작업이 편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이 주제와 장르의 결정입니다 주제와 장르를 정할 때 중요한 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장르를 세세하게 간추리고 특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채널의 장르는 크게 보면 비즈니스에 속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리면 인터넷 마케팅에 속합니다 더 추리면 유튜브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라면 승산이 있습니다. 2 1번째 경쟁 채널의 인기 동영상을 벤치마크 하자입니다.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은 채널이나 또는 경쟁 채널의 인기 동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물론 절대 내용까지 베끼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쟁 채널의 어떤 동영상이 인기가 있는지를 참고해서 나도 그것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래된 인기 영상 보다는 최근 인기 영상을 참고해야 합니다 2 2번째 이미 구독한 사람들과 새롭게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용을 이원화 시키자는 겁니다 새롭게 구독하거나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초보자 일겁니다 그러므로 초보자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이미 구독한 사람들은 초보자용 동영상이 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물 세번째,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를 구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테디셀러는 지금 시청하든 1년 후에 시청하든 가치 있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말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시사적인 내용, 트렌드, 일회성을 가진 내용으로 지금은 가치가 있지만 몇달몇 몇 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영상을 말합니다 테디셀러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새로운 시청자를 획득하려면 트렌드와 시사적인 내용도 다루어야 합니다 24번째 블로그를 활용하자 입니다 저희 유튜브 4.0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블로그가 하나의 상세 페이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구매 전환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2 5 번째, 마지막으로 제목 앞에 대괄호를 넣는 것입니다. 이건 소소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동영상 제목 앞에 대괄호를 붙이고 중요, 긴급, 단독과 같은 말을 언급하면 초반 조회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작하는 유튜버들이 꼭 해야 할일 2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내 채널의 성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게 있다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부터 신뢰를 얻고 채널 전체의 시청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것들을 신경 쓰며 컨텐츠를 만든다면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4.0 최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